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 설계를 하는 펩리스 기업을 갑이라고 하고 그 설계도를 받아 그대로 만들어내는 파운드리 기업을 을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그 을을 슈퍼 을이라고 부릅니다. 오나노이아의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기업이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이죠. 누구나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펩리스 기업이 서로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서는 상황인 것이죠. 다만 파운드리 기업 간의 점유율을 뺏기 위해 팸니스 기업에게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슈퍼 의린 파운드리 기업의 슈퍼 의린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다드라는 EUB 노광장비를 제작하는 ASML입니다. 이번에 ASML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3배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TSMC, SK, 하이닉스 등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 대라도 더 사보려고 줄을 서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제오기형이이 기업을 방문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EUB 노광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독점기업이기에 계속 성장해왔고 반도체 전쟁에서 사용될 전쟁물자인 노광장비를 차지하기 위한 작년 CEO들의 방문은 물론 미국과 대만 정부의 러브콜 등 기술력 하나만으로 세계 유일의 기업이 될수 있었던 ASML 그런데 삼성전자가 과거 2012년 3%의 지분을 사들여 현재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3630억원의 투자 지분이 지금 장부가치로 3.3조원 주가 기준으로는 4.4조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단순히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라 단편적인 의미 외에도 슈퍼홀 기업이라고 하는 ASML과의 협상이 있어서도 분명히 좋은 작용을 할것 같아요. 같은 기업이 찾아와서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에 장비를 공급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본인들의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더 마음이 쓰이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이 지분가치의 금액적인 부분보다 장비 공급 계약 시에 이점도 있을 거라 생각돼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지분을 보유했으면 좋겠네요.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현재 거래가 진행중인 DDR4, PC, d 램의 평균 판매가격이 전 분기보다 25%나 상승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웬만해서는 좋은 기사를 써주지 않는 대만 언론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2분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많이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재택근무로 인한 노트북 수요가 급증된 상태이고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도 서버 디램 사재기에 가담한 결과 하루가 멀다 하고 디램의 가격 전망치를 계속해서 상향시키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웨이는 매도하고 주가는 떨어졌네요 그러나 작년부터 말로만 떠들던 슈퍼사이클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기존의 반도체 인프라 웨이브를 뛰어넘는 반도체 대란 현상은 결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도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횡보가 길면 길수록 더욱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는 개인투자자가 떠나고 시장에서 개잡주라는 얘기를 들을 때쯤 돼서야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 한번 시작되는 상승은 쉬이 멈추지 않는 주식입니다 하루하루 한주 한주를 끊어서 보면 별것 없어 보이지만 대세 상승장에서 쉬지 않고 수개월을 올랐던 삼성전자의 저력은 이미 입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은근히 더 떨어지길 바랐어요 조금이라도 싸게 사서 20년 이상 들고 가면서 배당금으로 연금을 받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려면 서서히 천천히 오르거나 간혹 폭락을 통해 세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모으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